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망군의 여호하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을 수식하는 용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절대 속성이십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시간성으로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 시간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특히 성경에 시간 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때임을 강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날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인류의 역사의 시간을 둘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로 아담부터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까지가 홍수 이전이고 홍수 이후 노아와 그의 세 아들로부터 두 번째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연대와 달과 날을 한 사건 안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첫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하실 때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큰 기품의 샘들이 퍼지,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노아 출생의 연대를 기준으로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24절 물이 1 5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8장 3절에서 5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1회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방주 밖에서 홍수 심판받는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방주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상황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수의 시작부터 진행 과정의 날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 안에 사람들에게 언제 방주에 나올지 알려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느 하나 개입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만 있는 사건이 홍수 사건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홍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만 절대 주권인 시간 안에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있게 하신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 601년 정월 곧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노아 출생 연대를 기준으로 홍수가 시작되었고 노아의 출생 연대를 기준으로 601년 첫달 첫날 물은 거치고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601년 첫달 첫날 방주 뚜껑을 열은 노아와 그와 함께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이들은 첫 번째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제일 처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방주 밖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물러 심판하셨어야 했을까? 자신들은 왜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야 했을까? 여러분은 홍수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홍수 사건의 사건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림시 종말때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홍수로 쓸어 없앨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노아가 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의 이유를 분명하게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중에서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더라. 5절에서 7절 여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능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이라 하시니라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대부분의 홍수 심판의 원인이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죄악과 악함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악과 사람 입장에서 악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악은 그 앞에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철저히 외모만 보는 사람 기준으로 아내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만물을 사람 보기 좋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반대가 사람이 보기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사무엘이 이세의 장납 엘리압의 외모만 보고 이 사람의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와는 호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본질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만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하나님과 반대가 되고 하나님과 반대는 악이고 즉 악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 하셨지만 사람의 눈에는 그 나무는 먹기 좋고 보기 좋고 탐스러운 것이며 먹고 죽는 나무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은 노아는 홍수 심판 받은 사람들과는 반대로 자기 복을 좋은 대로 자기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노아였을 것입니다 오늘은 2020년 정월 첫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노아의 때와 종말 마지막 때 심판의 원인과 구원의 원인이 구약 신약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외모만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의 보기 좋은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좋은 것만 될수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실은 하나님과 사람의 시각이 얼마나 심각할 정도로 다른가의 문제점을 성경 전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발견하실 수 있기 위해서 올바른 성경관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후에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간성은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성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이에 첫날부터 자신의 기준을 부인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날들로 자신의 마지막 때와 동일하게 채워가시는 첫날의 시작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